자, 이제 점심 많이 먹었죠?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것은 영혼 풀이법과 운명 풀이법을 타로하도록 하는데 이게 뭐 상담을 통변을 할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거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통변을 위한 통변을 위한 이론을 증개하는 겁니다. 내이 사람인데 어떻게 통병할 것이며 이 카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할 것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이 사람의 영혼 상태가 어떨 것인가 아까 그랬죠 똑같은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데 노는 데 갔어. 예를 들면 지금 와서는 공부한다고 했기 때문에 막지를 많이 뽑아요 다른데 노는 데 가게 되면 항상 일을 많이 뽑게 돼 있어요 신비하게 그렇게 뽑는다 우리 옛날에 보면 다음에는 무슨 카드 뽑을 것이다. 딱 이러면 딱 고급 없잖아. 그만큼 이 심리적인 그런 자격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는 심리보다는 눈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 두뇌가 지금 찍는 거거든. 우리는, 어, 로즈 카드는 덮어놓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인위적으로 내 마음에 들은 대로 간다, 이 말이야. 내 생각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이러 이거 찍고, 마음이 이거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이걸 빼내는 수도 있지만, 이 카드는 딱 깨놓고 보니까 내가 필리 딱고치는 데만 뽑게 돼있어요그 순간에 그렇게 타로 카드는 지금 이 시점에 그런 것이에요 수리사주는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풀어가는 것이지만 은 이거는 어떻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내 상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쩌기 때문에 타로 가게 하기 전에, 이 사람이 황당하게 오는 사람은 이 카드로 돌려보는 거예요 황당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 <웃음> 내가 뭐, 재물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겠는데, 무슨, 뭘 해야 재물이 생기든지, 뭘 해야 돈을 벌든지, 뭘 해가야 돈을, 어, 돈을 잘 버는 길을 선택하든지 한 거잖아.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강하게 오는 사람은 이 영혼 심리 상태를 풀어보는 거예요. 영혼의 심리 상태를. 자, 그러면 1번에서 우리는 여기는 전부 다 석장의 카드로서 뽑는다고 그랬다. 그죠? 석장의 카드로서 뽑는다. 그러면 이 카드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뭘까? 여러분들. 이 카드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뭘까? 석장의 카드다. 십번 카드는 어떤 카드? 천지 인, 인, 인 카드다, 그죠? 인 카드 인 카드에 그림이 어떤 그림이 있을까? 어떻 여왕, 대왕 아니 아이선녀 아이선녀 아이선녀자 아이선녀. 음. 이내는 우리는 아이선녀가 있는 것이고 지에는 뭐가 있지? 대화. 어른 선녀 어른 선녀가 되어 있고 천에는 여왕. 여왕 및뒷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주 카드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여왕들이, 선녀들이 들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다를 거라. 선녀들이 전부 다 들고 있는 게 다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여주자. 음.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천부 육경에 보게 되면 여기 있다 카드의 종류에딱 따라서 어떻게 1번 그선녀의선녀한 선자 명에는 어떻게 여기 딱 되어있다 파란 소를 들고 있는 거예요 두번째는 어떻게? 여기가 아니고 여기네 자 여기서 이제 딱 받게 되면 빨간 책을 들고 있는 거야 그두 번째 선녀을 보게 되면 주홍초롱을 들고 있어요 세 번째는 노란 접시를 들고 있어 그 다음에 초록병을 들고 있고 파란 종이를 들고 있고 남색 모자를 들고 있고 보라 막대를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경전 속에 들어있는 이 경전이라는 건 뭘까? 인간의 영혼을 풀기 위한 경전이야 그죠? 천북에서 탄생한 거지만 이 영혼을 풀기 위한 이 경전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선녀 계통이잖아 그죠? 여사다 그죠? 여성이라는 게니 여성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다 보게 되면 천북에서는 어떻게? 여성상의 시대가 아니고 엄마 위대한 이거 수준이다 엄마는 위대하다는 거다 생존의 번식부터 시작했고 엄마의 영혼이 자식인데 이어져 간다는 거다 유전이 처음부터 엄마의 영혼이 가장 많이 이어간다 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세 가지 유행인데 풀어보자 1번 영혼의 카드에서 우리가 철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 영혼의 카드. 영혼의 카드에 천이 논다 하면 어떻게 제일 높은 천이다, 그제? 아까 저기 뭐랬어요? 조상공덕이 됐잖아. 이 공덕이 됐잖아. 이거는 조상공덕. 이번에는 업적공덕. 세번째는? 조상공덕. 기인공덕. 기인공덕. 이세 가지가 있죠. 그럼 영혼의 카드가 이 카드를 뽑았다. 여러분들은 상담을 어떻게 할까? 조성공덕이 좋지. 근데 이게는 공덕은 빼고, 공덕으로 응? 이루어진 공덕으로 이루어진 내가 현재의 영혼의나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명하는 거예요. 현재 시점. 예. 자, 이런세 가지 공덕이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영혼이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수록 영혼이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이야기하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봐. 상태, 영혼의 상태라는 다 그러면 영혼은 어, 자기가 나와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 조상공덕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조상이 일구어 놓은, 일구어 놓은 것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왜요 내가 너밑에 받았잖아. 조상으로 받은 것을 이것을 우리는 표출하기 위해서, 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업적 공덕이라는 것은 아까 지금 뭐랬어요? 아까 업적 공덕이 뭐래? 내가 이루고자 한다. 내 능력으로 이루고자. 내 능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영혼의 상태를 갖고 있는 거야. 기인 공덕은 남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야. 도움을 자. 업적 공덕을 갖고 있다그러면 내가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것을 무엇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 영혼의 심리가 들어있는 것이고 자 기인공덕은 어떻게? 내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 남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상태이고 조상공덕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내가 일어진이 텃밭을 내가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나는 여기 오가지고 나는 타로 카드 배워가 타로 카드를 배우러 왔는데 타로 카드 갖고 뭐가 되겠나 이렇게 하면 내가 뭐잘 되겠어요 이렇게 뭘잘돼 어떻게 해야 잘 되겠나 그러면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 나는 이것이다는 거야, 그치 응. 내가 뭔가 이것을 가지고 읽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영혼의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음. 자, 두 번째. 일단 기초를 먼저, 먼저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 2, 3이 있다. 그제? 인간의 1, 2, 3이 있다. 인간은 무엇을, 나타내겠, 무엇을 나타내겠고? 내가 지금 우리는 타로카드 할때 인간 카드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 어, 내가 생각 올바른가 틀린가를 했잖아 그럼 인간 카드 갖고 이것을 딱 보고 했을 때 나는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있겠나? 애기도 있고 어른도 있고 응, 어? 그것도 있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저는 <웃음> 뭐 지금 혹 장난감 하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조금 이따가 풀자 자 세번째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영어은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맨 마지막에 내가 들고 갈 것인가 결정하는 거야 나는 이것을 하기 위해는 나는 귀신들이 나를 돕겠나 해방을 놓겠나 도울 수도 있고 해방을 놓을 수도, 수도, 해방을 놓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귀신은 일본은 어떻게 천 년이라는 거다 천년 천연이라는 것은 내 혈족 가족의 기. 응? 혈족 가족 기. 그렇게 조상들이다. 그제? 자, 이것이 이렇게 내가 올바록 하게 되게 되면 이거는 조상들이 돕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연이라고 그랬다. 지연은 어떻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응, 응 단체.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진 지연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학생들이라고 생각해보자. 학생들은 천자는 가족이고, 그 다음에 지연은 어떻게 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세 번째는 우리는 인연이라고 한다. 그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는 사람이 남이 나를 돕는. 이거는 남이라. 남이 나를 돕는다. 그러면 일종의 기인 형태라는 거죠, 그지? 도끼를 바라는 마음이다. 도끼를 바라는 마음 이게 도끼를 기니라 하면 안 되죠, 기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것은 외부 기다는 거 생각합니다. 외부 기 어디 가서 붙어온 기다는 거다. 그렇죠. 작기도 이렇게 포함되겠죠. 어디 가서 해방을 그러면 이 잡기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빛을 치고 있는 길라고 생각하는데, 이 빛쟁이 길이다. 빛쟁이 길, 빛쟁이 길라고 생각하면 돼. 빚쟁이기. 돼. 자네 번째. 자 인연에는 어떻게? 내가 이 인연은 내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인연이라고 돼요. 이런 이런 사람이 되겠지, 그제. 이거는 사람이다, 사람. 사람은 어떻게? 이거는 가족과 혈족이. 자 여기는 어떻게? 친구와 동료라고 합니다. 이거는 남과 우리 너는 가다 보면 기인이라고 생각해. 인연은 기인이 자꾸 되가는데 이거는 외부 사람들이다, 잉? 아지 어, 인연은 사람. 귀신은 귀. 이거는 영혼. <웃음>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귀가 아니고 귀신만 귀지. 이거는 사람이고, 이거는 나다, 나다, 그지 인간은 나다. 자, 그러면, 나이가 지금 하고, 하고자 하는 그 생각은 이, 네 가지다, 그지? 이세 가지. 천을 하고자 할 때는 뭘까? 천이 뭘까? 이게 있서는 인간에게는? 운명에 따른다는 거다, 운명. 자, 두 번째는? 어 노력, 노력이나 실력이나 이? 노력이나 실력이나 이거 세 번째는 자신감이 없는 거, 이 부족 부족, 이? 생각도 부족이고 하는 것도 부족이고 노력도 부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지금 2, 1, 2, 3 찍었나? 이? 자 2, 1, 2, 3입니다. 2132자2132자 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지금 상태 텐데 영혼은 뭔가 이룰라고 여기서 상담하러 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카드를 내 뽑았다는 거다 뭔가 이루고 싶은 마음에 있어 그럼 1위는 어떻게 나는 운명에 따르려고 하는데 나는 내가 운명에 따른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내가 이 카드를 뽑는 순간에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 운명적으로 맞아라고 하는 이야기 상태라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돼요 니는 업적 공덕에 의해서 이 일이 내 운명적으로 맞다는 소리다 응? 무슨 소리야 이제 설명은 그렇지만 자 보자 나는 이것을 이루고 싶은데 나는 지금 어떻게 내 운명이 맞아라는 거다. 그 사고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것을 뭐 타로 공부를 하는데 이것이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이것인데 이거 운명적으로 맞춰서 내가 이 타로 그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상태라는 거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신비의 신비의 세계가 들어온다 이 눈물속에. 자 그러면 이 가령 뭐 귀신은 일단은 귀신이. 이 막는다고 생각하고 돕는다고 생각해. 자, 나는 운명적으로 이것이 내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것이 high, 나를 보래. 이것이 high, 이것이 medium, 이것이 low라고 생각해봐 내용이. low가 될 때는 이것이 해방을 놓는 것이요. low는 해방이 되는 것이고, h는 어떻게? 돕는 것이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가 이것을 타로를 배워 갖고 운명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누가 돕겠나 외부 외부와 친구 돕는 그러면 나는, 나는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이 돕는 것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야 응? 이것을 위해서 돕는 것인지 다른 일을 위해서 돕는 것인지 이것이 차이 나는 거다. 이건 좀더 아픈 거에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일이 누가 누구를 가장 이거는 인연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가장 많은 것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이 누구를 인연법에 의해서. 이? 그럼 나는 어떻게 이 가족 혈전 믿을 거 하나도 없다는 소리다. 나는 이거 하면 내가 뭐, 뭐, 믿을 게 없지? 그러면, 나? 믿을 게 하나도 없지? 그럼 믿을 사람 누가 있나? 음, 옆에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테스트, 아, 타자. 하고 싶은 사람 은 내, 내, 내 공부 잘하겠나 물어볼까? 어? 그런이이 이 내용을 보내 안면서도 해도 말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다. 이네 개만 불러 봐. 그죠 어? 2 4 1 네. 2 3 1 2 4 3 1 2 4 그럼 한번 보자. 3 1 2 4번 없어요? 어? 3123. 3123. 3123. 3123. 네. 음, 없다. 4번 어? 4번 없어요? 3 3. 3 1 3 4? 3 1 2 3. 3 1 2 3. 3 1 2 3입니다. 그 자, 이런 식으로 카드를 뽑았다고 가르다. 3. 1. 나는 어떻게? 삽니다. 그치? 긴 공덕이다. 남의 도움이다는 거지?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남의 도움이다. 남의 도움이 어떻게? 운명적으로? 어떻게? 내가 타로카드를 배운다고 했잖아. 이 명적이 있어야 된다이내 카드를, 카드를, 타로카드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이 영어는 뭘까? 나는 조상도 아니여요 내 능력도 안되고 뭐가? 남의 도움을 받을 나무 남의 도움을 받고자 을하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1 운명적으로 했잖아 그지 그러면 그 다음에 2다 나는 어떻게 같은 일 같은 목적으로 같은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내가 뭔가 펼쳐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운명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이 일을 하더라도 가족하고 혈족들은 나 절대 그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알겠 그러면 이거 외부 키들은 <웃음> 내하 상관없고, 내가 이게 나와 관련되어 있는 거, 나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반들에 있는 사람들이 돕겠다는 거다. 이 인연법은 키는 사람은 나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관되어 있는 키들이 돕는다는 거다. 그래서 주변에서 돕겠다는 거다 공덕도 없고, 뭐, 또또 공덕도 없고, 별로 나는 긴공덕이잖아. 내 지금 어떻게? <웃음> 나는 이것이 운명이잖아 지금 필요를 한 거지. 필요를 한거야 현재네. 현재, 현재 시점에. 지금 가족들은뭐필요 음, 그건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이 말이 <웃음> 자, 3이 낭가 긴이다. 그제 년들은 어떻게? 이것다 이고 자, 가족을 하니까 못빼라하재 친구 하니까 니 믿을 수 없다고 하재 나는 어디 가서 이거 펼쳐야 되겠나? 엄청나 가서 펼쳐야 되는 거야. 엄청나게 가서 펼쳐야 되는 거야. 음. 다, 앙구시부터는, <웃음> 내가 돈 많이 벌겠나? 응? 음. 안불러래요 예? 내가 돈 많이 벌겠나? <웃음> 그래갖고 한번볼까 그, 탁, 알아서 대답을 못 하겠어. 앙구시 형님 한 불러봐봐. 다돈 벌고 있구나. 다 1, 2, 1, 2, 3. 일일일 해볼까? 어? <웃음> 근데, 이거, 자기가 요거 보고, 요거 보고 일일일 선택했으면, 자기 생각대로 맞을 것 같아? 다 틀려. <웃음> 참다 틀린다, 이 말이야. 자, 예를 해보자. 자, 내조선공덕이 했다, 그제? 일일일일, 내운명이 했다, 그제? 그 운명해. 내조선공덕이 이런 것을 가지고, 이거는 공덕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거다, 그제? 그럼 누가 일, 천 년의 가족들이 돕는다? 응? 어? 하는데 돕겠나? 어, 돌, 어, 돌 때도 있지. 돕는다고 치자. 도끼를 팔할 뿐이다. 이거는. 귀신은 어떻게, 해? 도끼를 팔할 뿐이고, 인연도 도끼를 팔할 뿐인데, 이것을 천년가족들 이게 도와주지도 않은 거야. 아니? 근데 내가 돈을 벌겠나? 이 가족들이 돈을 벌주지도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게? 해? 영는돈 버는 걸 시기 질투만 한 뿐이다, 이 말이야. 아, 그지 시기 질투밖에, 안. 명제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시기 질투다, 이 말이야. 근데 요 1이다. 가족 혈적, 이것도 가족 혈적이했지그 그럼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인데 돈 벌겠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뜯어먹을 사람들이 많지. 내가 돈, 이 사람인데 받을 게 별로 없는 거야. 틀리겠나? 나도 다시 해볼래? 명제가 바뀌면 확달려뿐이야 아니 지금 현재 시점이 상태라고 그랬대 그래서 사람이 이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이것을 대충 보게 되면 일일이 하면 참 좋을 것 같거든 막상은 아니다이 말이야 막상은 아니다이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것이 좋은 것거 여기서 여에서 하니까 전부 다 좋은 것 같이 보이지 처음부터 안정금 아니 다 있는 거야? 이거는 그 사람이 통증에 따라서 확 반겨서 이게 생 해결하기가 어이지. 조금 있으면 알게 되 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지금 심리 상태만 얘기한대 했잖아. 음. 전부 다 이야기하지 말했지. 음. 전부 다 이야기하지 말했지. 그데 네. 긍정으로 말할 수도 있고 부정으로 음. 말할 수도 있잖아. 아, 그렇지. 음. 긍정과 부정이 따라 있는 거다. 음.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가지고 설명하는 게명제에 음. 설명이 돼 있다. 명제 는 어떻게 선택하냐 따라 명제 돈을 벌겠다 나돈 없다 소리다. 음, 음, 그렇지 천, 돈 없는데 천하교는 공도 지랄 공덕이고 분명 공도? 이거 해봐야 별로고 어. 천년 억인술 좀 하지 말고 이게 농도. 돈 버는 거 시계. 어. 맞죠. 삼3일산입니다 삼삼일산. 3313. 누가 네아 삼삼에서. 아, 아, 아, <웃음> <웃음> 자 명제는 명제는 나는 돈 열심히 벌겠나 이거잖아. 그지? 네 지금 성수한테는 자 삽니다. 나는 기인. 어, 나는 기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지잖아. 내가 돈을 내가 기인이기 때문에 능민들알리는것 밖에 안 돼. 나 기인을 만나겠다는 거다. 음. 그러면 삽이면 어떻게? 근데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거다. 그지야? 능력 부족해도. 아, 알리고 싶은데 이세서안 받아주는 거야. 시기하고 이니 음. 네, 잘난다 자꾸 하고 이 시기 시기꾼들이 많다. 이 시기꾼들이 누구냐 이거라는 거다. 내가주다이고 주민도 아닌데 인정하는데 누구 말도 동방대학원에 있는 선생들하고 이런 사람들이야이 이런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야. 이거는 외부라 했잖아, 그지 내가 혈족이나 단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라 이꾼 이렇게 하고 여기서 삽니다. 남들이 어떻게 이인연대는 나를 시기한다는 거다. 시기한는 거지. 그렇게 내돈 버는 거싫다 얘네 우리 원장님이 돈 많이 버는 뭐너는지 시기 억수로 할거라이 말이야. 봐봐. 또 그렇다는 거지. 시기한다. 지금 누구 말 때는 우리 원장님, 뭐 원장님도 그 명함만 갖고 시기하는 사람도 쳐진대 지금. 명함 차체만 갖고. 돈도, 돈은 나중에 문제야. 명함 차체만 갖고 그런 거야. 알겠지? 또 풀어봐. 여기서 안 풀린 적이 있는 게 하나 봐봐. 내가, 일하면 일의 통면 절대 아니다, 이게 돼. 이것은 단지 이 명제에 따라서 긍정이 되고 부정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상담하러 오는, 오는 사람들은 긍정이 많을까, 부정이 많을까? 처음부터 부정이라는 거다. 그러면 요거 좋은 거 보고 선택하게 되면 처음부터 부정이야. 알겠지? 맞나요? 우리 한번 풀어볼래? 그러면, 우리, 우리 선생님 한번 불러볼까? 아무거나 불러봐요, 진짜. 뭐,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 내가 생각하고 할, 그러니까, 할 5, 아니지. 2, 4, 5, 7 아니고. 2, 4, 3, 4. 2, 4,도 없다. 1, 2, 3. 1, 2, 3. 3, 4가 없다. 2, 1, 3, 4가 없다. 2, 1, 3, 4가 없다. 2, 3, 4가 없다. 3, 2, 3, 4. 2, 1, 3, 4. 3. 4. <웃음> 나는 돈 많이 벌까? 이거지? 아, 명제는돈 많이 벌까? 예.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나는 뭔가 이루어야 된다 했다. 그죠, 예. 나는 이루고 싶은 마음은 많아. 이루고 싶은 마음은 많은 거야. 음. 그러면 저기서 거의 부정이 됐잖아. 요거는 우리가 공덕이 거야. 내가 이 공덕을 닦아 난 공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업적 공덕을 갖고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이 요까지는 일반 사람 다 똑같아. <웃음> 똑같은데 이일 이, 이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다 직업 이내 생각이니까 운명으로 생각한다 어, 삶하면 어떻게삶니 다른 사람은 니돈 버는 거 싫다는 거다 그런데 이 기가 해방을 넣는 거야 이 기가 해방을 자꾸 넣는 게 그렇게 나어내돈못 벌게 자꾸 해방나는 이 귀신들이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도 해방나. 는거 삼인 거 어떻게? 남은 어떻게? 2년의 시기를 한다네. 2년의 3분은 시기. 이게 시기를 한다. 인연은 상대적인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한다는 거다. 명기계통에서 시기할 수 있어요. 응? 푹, 어, 푹 쉬는 거니고 그냥 <웃음> 시기하는데. 또. 시기할 수 있지. 명제를 놓고 딱, 명제를 놓고 번호딱 불러. 아, 그, 우리, 그,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원장님 그 사무실 잘 체리 있는 거한번 볼까? 아, 불러봐. 이거는 부정하고는 다르잖아, 잉? 그 불러봐. 뭐 아무따나 뭐. 자, 2, 3, 3, 2. 이렇게 했다. 나는 사무실을 체리기 잘 됐나? 이렇게 묻는 거야, 그제? 이번 어떻게 나는 능력으로 그지 업적 근거를 남기기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뭐 남게 되는 게 실력을 발휘하고 그지 실력 발휘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삶에 면 어떻게 내가 뭔가 지금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야. 그지 내가 인간으로서는 나는 나는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이 영혼은 어떻게 내가 뭔가 지금 뭔가 좀 부족한 거야. 이? 내가 내가 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3이면, 233이가? 네. 그러면 3이다. 이것은 어떻게? 귀신이다, 이 말이야. 그치? 자, 귀신이 어떻게? 이게 돕는다고, 돕는다고 했나? 안 돕는다고 했나? 안 이거, 이거 부족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이것이 작용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는 거는 옆에서 이게 실안 보이는 것들이 나를 자꾸 이는데 신경, 이런 데 신경을 못 쓰게. 막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자꾸 이래 쟤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쪽으로 가고 공부하고는 자꾸 조금 그리를 둘라고 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3이다 자 이거다 그치 아 이네 그럼 이거네 그러면 친구와 동료들 나는 부족하지만 은난 이거는 그거잖아 친구와 동료로부터 어떻게 시기 질투도 할수 있다 그치? 시기 질투. 그럼 시기 질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시기 질투한다고 내가 시기 질투 받으면 안 되겠지 음. 그럼 이것을 일단 극복을 하는 거야 극복 시기, 시기 질투 이런 식으로 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 아니 도움을 받을 수는 이것이 도움이 될때 이거 부족하다 했잖아 아, 음. 나는 사무실 체대인데 운명적으로 아주 좋다 그러면 누가 도와주겠노 이 사람들이 도와주겠다 이 되겠지 명제 그럼데 이거는 긍정적인 명제로 간 거야 긍정적 사무실을 체리해갖고 되겠나? 이것을 물은 거야. 그런데 뭐가 부족해? 뭔가 부족한 게좀 있다, 이게. 하는 게. 그니까, 혼자서만을 뭔가 부족하다는, 느끼고 있는 거야, 지금. 그지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나? 이 부족한 거는 요, 요것들이 이렇게 맞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나중에 시기한다는 것이다. 그지 사람들이 손님을 끌어다 주는 게 아니고요? 아 이거는, 이거는 예, 예. 내 오, 명제가 다르죠 이거는 명제잖아 명제 음, 음. 2, 3, 3이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좀 지기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 아는 사람들 그럼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극복 이것이 부족이면 이것이 어떻게 해방이 나는 것이고 이것이 긍정이면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명제가 긍정이면 이것이 긍정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부정이면부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래 붙이면 이렇다, 저래 붙이면 저렇다가 아니고. 오케이? 네. 그렇게 영혼, 일단 영원극이 1, 2, 3극이 제일 좋은 거네요. 좋은 게 아니고, 요거는 기본이다. 내 영혼이 자태, 내영원이 그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징 나는 이런 상황의 특징으로 지금 그 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명제가 긍정과 부정이에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사무실을 차렸다 이거는 긍정이에요 가는 거니까 내가 돈을 벌수 있을 겁니까 이런 거는 부정이야 그렇게 명제를 긍정과 부정으로 여러분들이 구별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 내가 직장에 나가는데, 직장에 나가는데, 이 직장이 그대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건 어떡하? 자기는 긍정이라는 거다. 그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긍정이야. 하고 있었니까 어, 하고 있었는 거니까. 어, 그거는 나가고 싶을 때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진행이, 진행상이 진행 중인 거는 항상 긍정으로 우리는 진행을 하게 되고, 진행상이 없는 거는 부정이라는 거다. 응. 자, 진행이, 내가 지금 명제가 진행 중인 것은 긍정. 진행되지 않는 명제는 부정. 오케이? 이건 오픈카드라고 했다. 자, 그러면 요거 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카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깐 씻다가.